안녕하세요. 풍남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토지의 매매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어 이 부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금액 1억 1600만원이었던 매매가를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액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경이 예쁜 곳에 자리잡은 마을의 모양도 가격도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서 둘러보니 바로 이웃한 곳에 예쁘게 단장해놓은 주택이 한채 보이고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좀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홍성산자락의 특징인 부드러운 등선이 겹겹이 자리잡고 있어 전체 풍경이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격도 비슷하다지요. 산과 들은 봄의 실록들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봄이 짙어지면 실록도 짙은 녹음이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농가주택들이 평온하게 자리잡고 작은 산자락 너머에 예쁜 저런 마을이 형성된 곳에 위치한 이 토지는 대지 579평발미터 약 175평 전 1197평발미터 약 362평으로 전체 면적 1776평발미터 약 537평입니다. 각각 대지 평당 25만원 전 20만원으로 전체 1억 1600만원인데 이미 대지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실 때 따로 대지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하며 농지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붙은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군요밭 가운데로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지나고 있어 밭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밭입니다. 대지와 전 모두 밭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휴경 중입니다. 토지 둘레에 수로가 있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고 마을 안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 추후 집을 짓는다면 상수도 사용해도큰불이가 없습니다. 길 끝의 축사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군요.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약 500m 거리에 우사가 있습니다. 위치상 버스 정류장은 약 50m 정도의 지척이며 초등학교는 자차 8분, 면사무소는 15분, 홍성군청, 역, 터미널,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으므로 이곳이 근무처인분에게도 좋은 위치입니다. 적당한 면적과 가격의 소규모 주말농장 또는 주택지를 찾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